네 안녕하세요 초정원입니다 어, 이번 시간에 노션 활용하기 이제 본문에다가 여러분들 글 쓰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번 시간에 저희가 아이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 바꿔가지고 적용하는 것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노션으로 제작된 블로그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열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어, 이렇게 어, 이 슬래시죠 예, 슬래시를 타이핑 하면은 커맨트가 보인다라고 써 있습니다. 슬래시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텍스트, 그 다음에 페이지, 뭐, 투두리스트, 헤딩, 이런 어, 유형들이 있습니다. 그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유형, 어, 베이지 블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. 노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블록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텍스트라고 누르면 이게 제일 기본적인 그 본문 글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의 슬러시를 누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써지는 것이 텍스트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제작된 불고인대라고 하고요 아래는 제가 1일 어 글쓰기한 뭐 내역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써놓고 난 뒤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바꾸고 싶다. 그래서 많은 글들을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작성했다고 했을 때, 이것을 어 여기 부분을 이제 헤드로, 요 부분을 헤드 헤딩으로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턴인 r 라고 있습니다. 요거는 어말 그대로 기존에 작성했던 것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. 요거 형태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헤딩으로 누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준, 노션에서 정한 이 기준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런 글씨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노션이란 것은 어떤 크기를 뭐 10, 20, 뭐 이렇게 바꾸는 형태들이 아니고 여기서 정해진 형태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글씨 크기를 이렇게 제한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.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만약 이런 것들을, 글씨들을 좀 줄이거나 크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위에 설정으로 가셔가지고, 여기에서 현재는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, 요것들을 다른 글씨체로 바꾼다거나, 아니면 스몰 텍스트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현, 그 기능,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노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, 심플한 기능을 가지고, 이렇게 작성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처럼 어떤 글씨 크기나 뭐 글씨체 이런 여러가지를 선택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어색할 필요가 어색합니다. 예, 어색해요.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전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성을 했는데 야를 체크박스 형태로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 형식이 이제 체크박스거든요. 그 형태로 내가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전체를 선택을 하고 난 뒤에 턴 인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두리스트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체크박스 형태로 바뀝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은 어떤 목록들, 오늘 해야 할뭐 목록입니다. 이게 목록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, 여기다가는 이제 뭐 블로그에 글쓰기, 그 다음에 책 원고, 네, 페이스북에 광고하기, 그 다음에 책 원고, 예, 네, 책 원고, 앱 제공고, A4 용지, 한장 쓰기, 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두 리스트를 했다고 하면은, 이렇게 하나씩 추가되면은, 이제 이렇게 한 걸로 측정이 되겠죠.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형식으로 투두그 테이블 형식이 또 있습니다.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, <웃음>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성한 것까지 보고,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한번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됩니다. 이걸 굳이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토글 리스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토글 리스트 방식으로 나오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. 지금 현재 제가 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이 하이로 보내고 싶다. 뭔가 그것들 하이고파이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고, 그 다음에 탭, 탭, 탭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이로 늘어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자, 원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자, 지우시고요. 네, 지우시고요. 네, 이렇게 됐죠. 그래서 이것 따라서 만약 여기서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이로 넘어가죠. 그래서 하이, 블로그, 글쓰기. 이런식으로 누르시고요 또 하면은 탭을 누르면 또 하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하위로 되어 있는 건 체크 박스가 아니고 뭔가 이제 그냥 음 이런 얘 이제 그렇죠 이런식으로 어, 동그라미로 예 동그라미로 체크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요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음, 옮기고 싶어요. 이게 블록 단위로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선 카피를 하시고요. 여기서 여기까지 작성했다고 하고요. 그 다음 에 요거를 전체적으로 얘를 카피를 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, 이제 듀플리케이트, 요거를 카피를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겠죠?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, 얘 같은 경우와 여기 그두 개가 있는데, 네,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요것이 이제, 두 번째 예, 불 속에 "두 번째입니다" 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제가 글을 쓰고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 투두리스트가 여기서부터 돼 가지고 요것들을 위쪽으로 옮기고 싶어요. 예, 이쪽으로 옮기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가 아니고요. 이제까지 선택했던 요거 있죠?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. 같이 올라가죠? 그 하위에 있는 디렉토리하고 같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 노션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블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예, 블록 블록이에요.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, 그 무료 예, 무료 사용자들한테 주어져 있는 그 블록이 굉장히 작 라는 거죠 예, 적은 개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금방 채워 줄수 있는 그런 개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시면은 이쪽으로 가셔 가지고 컬러 라고 있습니다 요 컬러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노션에서 정해져 있는 그 컬러 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컬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컬러에서 이 바탕화면 이 백그라운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이 정해진 거에 한해서 써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어울리는 색깔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내가 다른 노트로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누르셔 가지고 무브 v 로 하시면 은 다른 노트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죠. 그래서 메일 글쓰기라는 요 노트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걸 클릭하시면 요 부분만 바로 요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붙습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것들을, 어, 이 블록이 아니고 페이지 자체를, 페이지를 모두 다 옮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랬을 때는 요것들을 여기에 있는 이 목록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 메일 글쓰기에 있는 데다가 내가 페이지를 옮기기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옮기셔 가지고 여기다가 놓으시면 은 바로 이 하단으로 또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링크가 자동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생기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제가 이전에 클로링했던 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,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여기에 나왔던 이 복사라는 것은 이 복사라는 거 모브트라는 것은 내가 이 노트 안에서 이 노트 안에서 이 특정한 이 블록들만 다른 노트로 보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노트 자체들을 다른 어,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 공간이라고 합시다 이 작업 공간으로 다 옮기고 싶다면 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드래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옮길 수가 있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 다른 노트 쪽에서 옮겨가지고 그표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러면은 자유롭게 어떤 정보 수집한 것들을 사용자들한테 다른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죠. 내가 동향이나 그런 것들 최근 뭐 뉴스 정보들 예, 그런 것들을 수집을 했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쪽으로 넘겨서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쉽죠.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을 기본 요 나와있는 요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씩 누르시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링크 투 페이지라는 거 요것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링크 투 페이지는 말 그대로 다른 노트 쪽으로 갈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메일 글쓰기가 요 메일 글쓰기가 아니라 요 위쪽에 있는 글쓰기고요. 어, 요 같은 경우는 뭐 IT 보안 정보 수집으로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클릭하시면 노트 자체가 붙어버립니다. 노트 자체가 붙고 들어가시면 그 노트 쪽으로 어, 접근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 작성의 기본 작성하는 방법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익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는 이 베이직 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, 테이블 형식 예, 테이블 형식도 여러분들 게시판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이 근데 굉장히 많은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